우리 앞 시간에 옆을 쳐다보고 있는 측면의 얼굴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때 잠깐 어, 얼굴 각도에 따라서 또는 눈동자가 어디를 쳐냐, 쳐다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우리 눈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했었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어, 이제 각도 변화에 따른 눈, 눈썹, 코, 귀, 입술까지 오늘은 좀더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을 표현을 해볼 텐데요.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선극기 선 분할 한 다음에 그렸던 것, 정면 얼굴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눈을 한번 그려 봤었습니다. 이미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정면 얼굴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눈은 너무 쉽게 그리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타원형, 아치형, 땅콩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윗꺼풀을 아치형을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시고요. 눈물샘 연결하는 부분 약간 파주시고 아래꺼풀, 윗꺼풀보다는 살짝 더 낮은 타원형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눈동자는 이 위쪽에 살짝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눈동자는 이렇게 가려진 부분은 그리지 않고 아래 눈동자를 그려주고요. 이 가려지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중앙의 위치에 눈동자의 위치 동공이죠. 동공의 위치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 빛이 들어오는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선으로 눈동자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쌍꺼풀선 뭐 이거는 가늘게 그리셔도 되고 굵게 그리셔도 돼요. 본인 취향에 따라서 그다음 어, 여기에 눈썹에위 어, 속눈썹 그려주셔야 되고요 마스카라를 아주 예쁘게 그겠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 속눈썹은 살짝 선을 하나 더 가늘게 그려서 이선 위에다가 아래 속눈썹을 그려주셔야 돼요 실제 본인 눈을 거울 앞에서 한번 쳐다보시면 이 선에 속눈썹이 위치하지 않고 바깥에 살짝 피부가 있고 피부 밖으로 이렇게 속눈썹이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관찰이 되실 거예요. 눈을 그렸다면 이제 눈썹의 위치 이렇게 잡아주셨었죠. 그리고 기초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눈동자 바깥선도 그려주시고 눈물샘 꼬리까지 좀더 진한 선을 그려서 눈동자를 마무리 이렇게 정면을 그렸었는데요. 이제는 좀 변화된 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어요. 하지만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은 눈입니다. 이 크기하고 똑같은 감은 눈을 그려볼게요. 눈물샘 먼저 그려주시고 윗꺼풀이 닫혀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꼬리까지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안구가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표현을 안구를 보일듯 안 보일듯한 가는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고 있으니까 속눈썹. 윗꺼풀의 속눈썹을 표현을 해주세요. 이때 속눈썹 표현하는 것도 선을 여러 개 이렇게 빡 그리는 것보다 긴 선, 짧은 선이 반복되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실제 사람 눈 같이 보여요. 마스카라를 했다면 굵은 애는 더 굵겠죠, 이렇게. 그리고 눈썹이 마음에 들면 눈썹이 연결되는 커플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이게 감은 눈입니다. 감은 눈 쉽죠? 이제 위로 치켜던눈 한번 그려 볼게요. 똑같은 위치에서 눈물샘 위치 잡아주시고요. 위로 치켰둔 눈은 안구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윗꺼풀의 둥근 타원이 더 크게, 아치가 더 크게 그려지게 이렇게 그리시고요. 아래꺼풀은 이제 어, 이 안구를 따라서 아래꺼풀이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파주지 말고 약간 평평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치켜 떴으니까 쌍꺼풀이더 선이 진해졌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눈동자는 위로 더 올라갔어요. 해서 이 부분에 하얀 자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눈동자 위치 잡아주시고 이 위에 보이지 않는 구가 있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곳에 동공의 위치 잡으시고 빗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표현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메꿔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눈썹의 위치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래꺼풀에 음, 이렇게 눈썹 표현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위꺼풀도 눈썹이 더 심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진하게 이제 위로 치켰뜬 눈의 포인트는 이 위쪽을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쌍꺼풀도 진하게 눈썹도 이렇게 확 올라간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 보는 눈 자, 이 위로 보는 눈을 응용해서 아래를 보는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눈물샘 위치 잡아주시고 얘와 얘가 반대로 돼야 되겠죠 아래로 보고 있으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대신 눈물샘에서 시작하는 아래꺼풀은 이만큼 파져 있겠죠 아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눈동자의 위치는 아래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 그리지 않았던 이 부분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래를 보는 눈 이만큼만 반대로 이 안에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동공의 위치는 이쯤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위치 살짝 제외하고 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쳐다볼 때는 위꺼풀 이 부분을 진하게 그린다고 했죠? 아래로 보는 눈은 아래꺼풀이 진하게 그려줍니다 피부가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위에는 쌍꺼풀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가은 눈처럼 안구가 이 정도 있다는 라 것을 살짝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꺼풀에 숨어져 있는 아래눈썹 그려주시고 이게 아래로 보는 눈을 아래를 보는 눈을 그리는 요령입니다. 자 눈은 음, 한번더 옆을 보는 눈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까지 해서 눈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옆을 보고 있는 눈은 위꺼풀 이 정도 아래꺼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눈동 이제 안구가 이런 느낌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의 위치도 같이 약간 사선지게 동공은 여기 있겠죠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위치 살짝 제외하고는 메꿔 넣어주시고 이 위에 쌍꺼풀 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꺼풀에 살짝 선을 그려주시고 이 위로 이렇게 마스카라 예쁘게 한 눈썹이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이 눈꺼풀 위로 이렇게 안구를 따라서 피부가 표현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안구를 따라서 피부를 그려주시고, 이 아래에는 보이진 않지만 광대뼈가 연결되는 선이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옆을 보는 눈을, 옆을 보는 눈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눈은 여러가지 각도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음 사진 잡지나 카다로그 이런 패션 잡지 쪽에서 여러가지 포즈를 하고 있는 인체를 그리면서 또 눈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그리는 걸 연습을 했다면 눈 위에 눈썹이 들어가잖아요. 눈썹은 음, 이것도 유행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전에 좀더 강력하게 그렸던 눈썹을 아주 진하게 그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다 이러고 나왔었죠 눈썹 바깥 이 선을 진하게 그려놓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좀 약간 매섭게 그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진하게 눈썹까지 그려주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눈썹 잘안 그리죠 편안하게 실제 이제 눈 위에 뼈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편안한 눈썹으로 요즘은 그립니다 이 정도 위치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편안하게 눈썹 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눈은 아예 이 부분까지 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내추럴한 어, 모양을 다듬지 않은 눈 이런 정도 표현되면 이거는 끝을 다듬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이제 이 눈썹 털에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눈썹은 유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때 달리 표현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잡지 책에 나와있는 포즈를 따라서 옮길 때 그때 보면 또 모델 이제 메이크업에 따라서 눈썹 모양이 다르니까 그때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 한번 그려볼까요? 코 우리 정면을 보는 코는 전체적인 코이 콧대를 다 그리지 않았어요. 다 그리게 되면 우리 성형 수술한 코 이렇게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런 야수코처럼 보이기 때문에 콧대선은 연결되는 듯 많은 듯하는 이 선만 그렸어요. 그리고 콧망울 코 끝을 그렸었고 코 끝에 콧구멍을 살짝 그려고 콧구멍을 감싸고 있는 콧망울 이렇게 그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 코가 옆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려보겠습니다. 콧대는 본인 원하시는 내가 갖고 싶은 콧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옆면을 약간 편안한 곡선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옆에 콧구멍의 위치 이걸 이렇게 크게 그리시면 안됩니다 있는듯 마는듯 콧구멍 그려주시고 콧구멍을 감싸고 있는 콧망울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선에서 입술 인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콧대의 각도에 따라서 코 모양이 완전 달라지기 음, 코가 낮은 사람 콧대는 낮은데 콧망울은 큰 사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매브리코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높다가 이렇게 코가 연결되는 매브리코 그리고 어, 서양인 코는 콧대에서 우리 탐쿠르즈코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올라가요. 매브리코하고는 또 다르죠. 매브리코는 이렇게 꺼지는 부분이 있는데 탐쿠르즈코는 끝까지 높아요. 이렇게 코모양도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어,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그리시면 되고 옆모양은 옆선, 콧구멍, 이제 콧망울 이렇게 그린다라는 점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가 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45도 측면 각도에 따른 코모양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이코 옆면에서 보는 각도보다는 살짝 이제 낮아야 돼요. 이렇게 살짝 낮은 코. 이렇게 콧망울을, 코끝을 이렇게 그대로 연결을 해서 콧구멍을 여기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좀더 이제 신, 실제 사람의 얼굴 표현을 한다면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코끝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고요. 콧구멍의 위치, 콧망울, 그리고 이 옆에 살짝 보일듯 말듯 콧망울을 하나 그려주세요. 콧구멍 하나를 안 그린다고 라 보시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45도 각도에서 보는 이제 코 모양입니다. 우리 코 이제 들고 있는 모습 또는 아래로 보고 있는 모습 한번 표현해 볼까요? 코를 들고 있으면 코끝이 위로 향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콧구멍도 위로 향하고 있을 거고요. 콧구멍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콧망울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콧망울을 안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게 되면 방금 전처럼 좀 어색한 코의 모습이 되니까. 대신 콧대는 짧겠죠.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긴 코가 짧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보는 코는 콧구멍을 그리지 않으세요. 대신. 콧망울을 더 길게 그리고 코끝을 길게 그린 다음 콧구멍을 그리지 않는 대신 콧구멍을 감싸고 있는 콧볼을 그려주시면 이게 아래로 보고 있는 코고 위로 보고 있는 코보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는 코보다 아래로 보고 있는 코가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얼만큼 떨구고 있냐에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 달라집니다. 이것도 나중에 포즈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옮겨서 그리는 그때 이제 그 얼굴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코 그렸다면 우리 귀 한번 그려볼까요? 귀 우리 정면 귀는 귀도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면 이쁘다 하는 귀가 옆에서 아니자 정면에서 봤을 때이 정도예요. 그리고 귓바퀴 이렇게 살짝 피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옆에서 보는 귀는 이거보다 좀더이 면적을 크게 그리셔야 돼요. 더 둥글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전체 귀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귓바퀴도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이제 이 귓바퀴 모양은 또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다르더라고요좀 생략을 해서 그린다면 보통 이렇게 해서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생략을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뒤에서 보는 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뒤에서 보는 귀는 귀의 뒷모습만 보여요 이렇 그서바퀴 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입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정면을 보는 입술 어떻게 그렸었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입술산,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거보단 두꺼운, 살짝 두꺼운 아랫입술, 그리고... 입술 끝을 표현해주면 여기까지는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 이 선도 가늘게 연결 이렇게 그렸을 때 입술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다물고 있는 입술 요 선은 좀더 진하게 여기 만약 음명을 넣는다 치면 여기가 지금 튀어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온 곳을 제외한 곳에 음영을 넣어주면 좀더 입체감 있게 보이겠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입술이 그냥 이렇게 색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입술에 주름이 아주 가느다랗게 있습니다 진짜 어,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술에 주름까지 비슷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입술이고요 정면을 보는 입술 그렸다면 측면을 보는 입술 자, 인중을 타고 내려와서 사선지게 윗입술은 이 선을 따라서 내려오고요 살짝 도톰한 입술 그리고 다물고 있는 선이 있겠죠 그리고 이 다물고 있는 선에서 시작되는 아랫입술 도톰하게 그려주시고 이 선에서 턱은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입술의 위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입술 위에 산 그려주시고 아래 산 그려주시고 이게 옆을 보고 있는 입술입니다 이때도 입술 다무고 있는 부분은 좀더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입체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제일 높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주름을 살짝 넣어주세요 입술이 두툼하게 둥근 형태죠 그래서 선도 직선이 아니라 둥글게 이렇게 입술을 표현해 주시고요 45도 각도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45도 각도는 일단 기초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입술의 기초선은 정확히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 입술은 이렇게 그럼 45도 각도는 어떨까요? 이두 개가 합쳐놓은 거예요. 직선 하나 그리고 이 사선이 옆으로 가 있어요. 이쪽이 더 많이 보이는 부분 작게 보이는 부분 이 기초선을 토대로 한번 입술을 그려보겠습니다. 입술산을 그리는데 조금만 입술산을 그리지만 크게 다물고 있는 입술 작게 크게 아랫입술 작게 크게 그럼 약간 45도 각도로 지금 틀어져 있는 입술의 모양 표현이 되겠죠. 이것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색을 넣어주세요. 이만큼 빛이 들어간다 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색을 좀 넣고 싶을 때는 담은 입술을 좀더 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각도에 따른 눈, 코, 그리고 귀, 입술까지 그려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인체 포즈를 그릴 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그리기 때문에 그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하지만 크게 연습을 해놓고 작게 그렸을 때 이렇게 편하고 좀더잘 그리실 수 있으니까 크게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연습 많이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겠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손과 발 한번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